조심해 아, 좀비들 지긋지긋해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빨리 와고수라 조심해 오빠 어떡해 어디로 가 오빠! 왼쪽에 어, 있는 기차를 타야 된다고 고수라 빨리 와 여기도 좀비들 조심해 야 저리 깡고수리들 따라가 아. 고수라 지하 지아도 잘았어고수라 <웃음> 괜찮은거야? 어 오빠 응, 괜찮아 이 기차를 타면 부산까지 간대 우리는 부산행 기차를 타고 좀비가 없는 세상으로 가야돼 <웃음> 자 오빠만 믿고 따라말았지어 오빠 <웃음> 와! 저 안에 좀비들이 엄청 많아 어떡하지 <웃음> 어떻게 빠져나가지 <웃음> 큰일났네 어 잠깐만 저 건너편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아저씨 제목소리에 들리면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어 꼬모야 아저씨가 니들 구하러 올테니까 곧 가만히 있어 알았지? 네 아저씨 야고순아 아저씨가 우리 구하러 온대 좀만 기다려 보자 알았지? 어, 오빠 아저씨 조심히 넘어오세요 나바 동석이야 응? 내 핵주먹맛을 보여주마 계속 쳐가다 야, 오, 이녀육거이 이게 놈들 에, 하하아 꼬마야, 꼬마야. 어, 아저씨, 그래, 동생이랑 둘이 온 거야? 예, 어떻게 하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왜 기차가 안 움직여요? 아, 일단은 기관실로 가서 이 기차를 움직여야 돼. 일단 고수는 위험하니까 고수는 여기 있도록 가자. 아, 여기요? 고수나. 아, 아저씨랑 내가 어, 기차 움직이면면 다시 또 찾으러 올게 여기 가만히 문 닫고 있어 위험하니까 알았지? 어, 오빠 알았어 나중에 꼭데리로 와야 돼 아저씨 가시자 준비 다 됐어요 어, 그래 움직이자 고순아 빨리 올게 미안해 어, 무서워 다준비로 변한 거야 절대 만지지 마라 그런데 쟤일 눈을 쳐다보면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서우리를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내핵주엄 마시면 그냥 끝날 텐데 아니에요 아저씨가 상대하기 너무 세요 좋은 방법 있어요 어? 뭔데? 절대 눈을 쳐다봐서는안 돼요 조용히 살금살금 기어가자고요 아저씨 아 이거 체면이 찌그 한 방이면 될 텐데 아저씨 제말 틀려요 쟤는 진짜 무섭다니까요 알았다 그러면 조용히 지나가자는 얘기지? 네! 불이 꺼지면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두워서 잘못 보니까요 오케이! 알았다! 그럼 불꺼질 때까지 기다리자! 네! 어! 아저씨! 아저씨! 지금 불이 꺼졌어요! 지금이요! 어 그래! 네 말대로 조용조용 지나가마! 자가시자 조심 아저씨 조심! 어 알았어! 하이 아, 조용할게요! 알았어! 아이 진짜 조심 아저씨 눈맞치말 마는데요 눈 깔아요 눈 깔아요 아이 남자가 모냥 빠진왜 눈을 깔아 도눈 네,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아저씨 아, 아, 알았어 야 근데 얘는 진짜 너무 못생겼다 야야야네가 SCP 뭐왜왜왜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왜왜 왜, 왜 우냐 아저씨 저다보만안 된다고 랬잖아요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죽구다고 아저씨 빨리 오세요 어 알았어 아유 무섭게 야 무슨 소리야왜아유 잠깐만 안가줘야 우자 오자 자리다 으와 우자 우자 우자 우못우다못자우와 우자 우자 와! 자 우자 우자 아 와! 우자 우자 우아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아자아자 우자 우자 우자 아자 우자 우으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아자우아 근데 넌참 s c p 에서 되게 잘하는구나 아이 당연하죠! 코봉월드 보세요 SCP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야 야 저거 뭐야 야쟨 누구니? 아 쟤는 SCP-173 땅콩인데요 눈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어? 눈을 쳐다봐야 된다고? 좀 얼굴이 부담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알았다 저는 아저씨 짐칸으로 몰래 올라갈 테니까 아저씨는 나중에 뒤따라오세요 어 알았다 저부터 가요 그러면 어 그래 조심 올라가 일일수한테 응. 걸리면 어 돼? 는데 조용 조용하 아하 조용. 아, 다다다다다다다다아아하 아.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살았다 하하하하야이 살았다. 아, 살았다. 살았다. 아저씨도 할게 조용 이 소리 내지 말고 눈 아근데 진짜 얼굴 되게 못생겼다 아이고생이이 쳐다보니까 께하고싶데 잠깐만 야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친구들어함께하하아이고야너이고이이친구너고이친구이 안 보면 어쩔 건데 니가 어? 여 어린 자식이 그 얼굴을 빡! 따라오지 마! 별것도 아닌 게 까불어 아 스트레스 받아 와마 동성 아저씨 진짜 대박 멋있다 SCP를 주먹으로 죽는 사람은 내 생전 처음이야 하하하하 <웃음> 이 아저씨다 어? 아, 자 가자 야 SCP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웃음> 어 근데 아저씨 여기 웬 짐들이 쌓여있죠? 어? 이건는 분명히 사람들이 쌓아놨을 거야 그저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 들어가보자 네 아저씨 어 어차, 아, 어차, 어쩌. 자 여길 지나면 이제 기관실이야 그러면 차를 기차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어? 저기 사람들이 있다 아예오 네. 어, 여보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뒷다로 온다면서? 코큰 그 녀석 만나서 잘 빠져나왔어 코큰 녀석이냐고 예 반가워요 저예요 아, 코봉아 우리 와이프야 <웃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 여기 살아계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웃음> 아이 고맙다 코봉아 코순이 아, 기다리고 있잖아 아 맞다 아, 저코순이꼭 데려올게요 잠시만요 에이 에이, 고마 이리 와봐. 예, 저요? 어이, 이리 와봐. 어, 예. 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을 살린 사람이지. 미안한데, 안 되겠다. 아니,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또 좀비들이 나타날지, SCP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 너 하나 때문에, 여기 사람들 다 죽게 만들 수는 없어. 안 돼요, 저갈 거예요. 에이, 이 자식이. 진딸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 아 그럼 네가 가던가? 아? 알았어, 내가 데려온다. 고봉아. 어? 예. 내가 코순이 꼭 데려오마. 이제 저기 여보 걱정하지 마. 네, 몸 조심하세요, 여보. 뭐. <웃음> 걱정하지 마. 나한테 핵주먹 있지. <웃음> 도와주세요. 여기. 고소나! 어, 이자씨가 간다 기다려! 가만 두지 않겠다! 어. 도와주세요! 저, 뭐야? 도와주세요! 어, 안되겠어. 어, 쪽수가 너무 많은데? 아! 어? 어, 야구방망이! 케이 고소나! 아저씨가 간다! 덤벼라! 군놈다! 으악! 좀빙해서 덤벼라! 에이. 에이. 코스라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간다 야, 죽어라 코스라+ 코스라 아+ 아저씨야 자 지금부터 이아할수있야돼자 빨리 으아! 아저씨 이름 아다아아해야이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안 아, 다안해 미안해 미야 야 네가 좀비 물렸어 어떻게 알아 야, 지금 좀비였단 말이야 빨리 문 열어 걔! 그럴 순 없어 이자식도 죽을래 야야야 어, 고수라 야, 야. 너라도 빨리 들어가 빨리 아저씨가 막고 있을게 빨리 들어가 고수라 뭐 하는 짓이야 아저씨 지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자 고수다. 진짜 이보야이 아저씨 에이 뭐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가 있어요 아저씨 똑같이 당해봐야 돼요 자! 저리 가요 아저씨 아지마 꼬마야! 밀지마! 아저 저.. 저히나 저, 저, 저, 야! 야! 살려줘마 살려주마! 아아악 으아아악! 사동 아저씨 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안전한 부산으로 가자 내가 기관실 다녀올게 어.. <웃음> 어. 어 몸이 왜 이러지? 어, 어, 어, 어, 어, 어. 정신차려! 정신차려! 빨리 빨리 기차를 움직여야돼 이야! 아, 아. 어! 움직였다! 움직였다! I'm s o